도대체 M1 맥북이 뭐길래 이렇게 인텔의 주가가 하락했다고도 하고 و, yeah,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맥북 에어 M1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맥북은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M1 맥북이라고 하니까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맥북이 새로 나왔다는데 M1 맥북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맥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사용해 본 특징들하고 어떤 악세사리를 좀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맙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도대체 M1 맥북이 뭐길래 이렇게 인텔의 주가가 하락했다고도 하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비교를 하면서 기존 맥북하고 미쳤다! 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간단하게 M1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M1 칩셋은 M1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든 첫 번째 맥북용 칩셋입니다 그러니까 칩셋이 뭐냐면 칩셋 안에 CPU, GPU, RAM 등등이 들어가져 있는 짜여져 있는 칩셋 그러니까 칩들을 세트한다는 겁니다 원래 맥북도 2020 버전까지는 인텔의 아키텍처를 이용한 맥북을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맥북 프로 2019, 인텔 i5 2.7기가 이런식으로 해서 사양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 i5, i7 이런 단어들이 인텔의 CPU를 기반으로 한 칩셋입니다 네 이번에 애플이 처음으로 인텔이 아닌 스스로가 칩셋을 만들어 버린거죠 그래서 애플이 왜 이렇게 칩셋을 만드는지 우리가 아이폰을 보면 잘알 수가 있어요 A14 바이오닉 칩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CPU 설명할 때 A A를 달고 A12, A13, A14 이런 것처럼 A 칩셋을 내놓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 아이폰에도 CPU 축봉이 만들어보니까 맥북에도 우리 CPU를 집어 넣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맥북의 첫 번째 시리즈 M1인 거예요. 이 M1을 우리가 발표하겠다라고 애플이 발표를 하고 인텔은 큰 신경 을안 썼던 것 같아요. 니네들이 아무리 좀 따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라고 했는데 인텔의 최신형 CPU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인텔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M1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낼수 있는 데는 반도체의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M1 칩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공정이 5나노 공정을 사용했어요. 반도체 공정에서 3나노, 5나노, 7나노, 14나노 이렇게 숫자가 앞에 붙게 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미세 공정이고 더 어렵고 할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5나노, 3나노 이두 가지를 할수 있는 업체는 지금 지구상에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은 TSMC하고 5나노 칩으로 M1 칩을 만들었던 거죠. 인텔은 못하나, 네, 인텔은 지금 7나노도 잘 못해서 10나노 공정으로 작년 맥북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10나노하고 5나노하고 그러니까 수, 굉장히 기술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M1이 더 비싼 공정을 두고 들어갔죠. 네, 그래서 M1이 얼만큼 더 성능이 좋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면은 성능적인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시네벤치에 돌려 가지고 점수를 다 본다던지 아니면 연속적인 크롬 창을 몇십 개띄워 놓고 어느 정도로 딜레이가 생기는지 또 파이널 컷이나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비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맥북을 사게 된 이유는 저는 파이널 컷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도비 프로그램은 아직 최적화가 다 되지를 않고 있어요 고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애플 애프, 네이티브 앱들은 거의 최적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이널 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4K 60프레임 그리고 10비트 12비트 로우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프리뷰를 본다든지 렌더링을 걸때 거의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M1 맥북이 기존의 맥북보다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런 뭐 기술적인 리뷰들 을 말고 제가 실사용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우선 배터리 타임 배터리 타임이 진짜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체감이 완전 확대고요 파이널 컷 같은 걸 돌리게 되면 은 진짜 배터리가 광탈을 했거든요 웹서핑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제가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생각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얘는 파이널 컷을 돌려도 시간이 꽤나 넉넉합니다 체감상으로는 진짜 1.5배 이상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소리에 있습니다 소리 아, 일단 음량 자체가 기존 맥북보다 130% 이상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좌우 스테레오가 너무 잘 들려요 제가 맥북을 지금 4대째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어폰을 끼지 않으면 이렇게 좌우 스테레오로 녹음이 된 어떤 영상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어폰느낌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 소리가 따로 녹음이 되는 것들은 잘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스피커로 듣게 되면 모노로 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좌우가 완전 선명하게 잘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저 되게 놀랐다 그리고 피크점을 잘 찍지 않고 음향을 최대한 높여도 리밋이 걸려서 크게 잡음 없이 찢어지는 음 없이 잘 들리는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졌어요 네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맥북도 역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고 좋은 컬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밝기도 기존보다 한 20% 정도는 더 향상된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은 체감상이에요 터치 아이디가 진짜 편해요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펴면 우리가 패스워드를 치잖아요 근데 패스워드 칠거 없이 그냥 지문만 갖다 대면 아이폰 7 시리즈까지 있었던 그 홈버튼에 누르는 것처럼 바로 지문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터치 아이디도 너무 편해요 네 그리고 키보드 키감이 좀 달라졌어요 키가 약간 좀 도톰하게 더 올라와서 좀더 키가 구분이 잘 된다고 할까요? 옛날에 너무 납작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건 호불호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키감이 기존 거보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특징은 가격입니다 기존에 제가 영상 작업을 하려고 맥북을 사는데 저 말고도 파이널 컷 때문에 맥북을 구입하신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4K 영상 60p 작업을 하려면 맥북 보통 우리가 견적 잡는다고 하면 어? 한 350에서 450, 500 이렇게 견적을 잡고 16인치 맥북을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건 16인치는 아닙니다만 13인치로도 버벅임 없이 프리브라든지 영상 작업이 가능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맥북 에어는 CPU 8코어에 GPU 7코어 그리고 가장 기본형의 맥북 에어를 샀습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 버전을 샀는데요. 제가 아무리 뭐 해외 유튜버 리뷰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런 성능 비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램이 8기가일 때랑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 7코어, 8코어. 그리고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리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확실히 더 좋은 사양이 조금 더 빠른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15%에서 20% 미만으로 성능 차이가 보여졌거든요 크게 그렇게까지 극한적으로 몰고 간 상황은 많이 사용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이 사양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맥북 액세서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추천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알루미늄으로 된 거치대입니다 네, 꼭 맥북용은 아니고요 아, 노트북 제품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접히면 가방에도 쉽게 넣을 수도 있고 보관하기도 편해가지고 이 거치대랑 맥북이랑 가지고 다니면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사용할 때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거치가 바로 되고요 굉장히 좀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쓸만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네, USB-C 타임 허브입니다 네, 지금 USB 허브에 넥세이프를 직접 PD 충전을 꽂고 네, 그리고 SSD 두 개, 일반 외장하드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사용했습니다 외장하드 SSD1, SSD2 이렇게 세 개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가 지금 충전 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지금 번개 표시가 되어 있죠 간단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리뷰를 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좋은 리뷰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끝아 진짜 진짜 좋기는 좋습니다 확실히